안녕하세요. 드모자마자 포토 준비해 주시고 또 <목소리> 사고를 또 저였습니다. 또테리프 이렇게 성당 꽃사슬 보내주셔서 <목소리>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<목소리> 아, 모델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아, 기분 좋은 광고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열심히 해서 고또 좋은 제품 많이 여러분들께 또 알릴 수 있는 모델이 될수 있도록 해서들. 인터넷에 전역되로 e x a 감사합니다. 네, 청담 염색 샵부 파이팅 네. 네. 네, 좋습니다. 네. 네, 좋아요. 네. 네 좋습니다. 김살짝 네. 나갑니다. 이거 고르기를 쫌게해놓 아, 오늘 지면을 제가 여태까지 찍었던 광고 중에 제일 빠르게 찍었어요 아,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해봤습니다 아 작가님이 바쁘시구나 다만족스러우셨 <웃음> 제가 모니터 할 틈이 없었습니다 방금 어떠셨어요 바로 탔던데 보셨잖아요 저는 뭐 한두번 한 정도 배우면 이 정도 안무는 따라할 수있어 아니 그럼요 네. 한 번에 한번 해야지 왜 들어가십니다